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. 제발~ 자, 여러분, 이번에 구한 방은 고우스빵. 자, 또 띠부시 바로 갑니다 과연 옛날부터 이 고우스빵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. 이거하고 이제 로켓단을, 이제 초코넛빵, 이제 이존맛탱인데 자 빵은 요런 느낌이죠 그래서 빵은 자여기를 이렇게 걷어내고 밑에도 걷어내서 먹으면 되죠 요 위에 걷어내고 아래 걷어내고 자빵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과연 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냐 5만원 각이냐 과연 자 나도 안봤어요 지금 하나 둘셋 아씨 홍수, 홍수몬, 에. 자, 다음 여러분 발칭이빵도 뭐 있었습니다. 발칭이빵 빵이 맛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먹어보고 결정하고 자, 중요한 부 띠부실 깔려있죠? 자, 합니다 짜잔. 아 뒤에서 보인다 나는 아, 짜잔. 꼬마돌 극혐 자 여러분 오늘은 dvc 3개를 한번 입갑니다 띠부시 4개. 자, 밥 먹고 나오고안 까고 잘 모아놨어요. 자, 띠부시 3개를 한 방에 까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여기 이렇게 3개 놓고 꽤나 잘 보이겠죠? 자, 첫 번째 거부터. 근육몬 쩝자 1번 근육몬 두번째 두번째 슬리퍼 아 케이스인줄 알고 좋아했는데 슬리퍼네요 슬리퍼 자 오케이, 마지막 세 번째 비존짜 봐. 아, 뭔가 아쉽네. 그래서 오늘 먹을 는 근육 몬 슬리퍼 비존 땡.